오케이. Okay. Okay. Okay. <박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봐. 알람 설정 루루루루루루저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입니다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박스> <웃음> <친환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4 시간에 달렸네요. 시간 동안 빗길 뚫고 우리가 여행에 왔습니다. 다라라라라. 야 복층이야. 대박. 야. 자 이층 우와. 대박. 새동이일사해 안녕 아. 자 욕실 와 대박. 와 대박. 야야 야, 나 신난다. 자 계단을 올라가 볼게요. 와 TV도 있어. 와, 야, TV 대박이네. 약간 너무 뜨는 거같 돼? 나 진짜 오늘 너무 놀랐다. 여기서 에 이제 우리 두, 두, 두, 둘이서 자면 되는 거지? 라라라라라. 여기 또 화장실 이또 있어요. 밑에도 있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 어 테라스까지.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자 물을 한번 틀어봅시다. <웃음> 야, 나, 나만 안, 안 먹고 있으니까. <웃음> <웃음> 아, 우리 공식으로 소개를 합시다. 왼쪽. 자, 반갑습니다. 행교 <웃음> <팽교> TV입니다. <웃음> 아, 유튜버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웃음> 아, 그래요? 저 네. 옆에 볼드모트 씨. 진웅이라고 합니다. <웃음>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친구들이랑 여행을 왔습니다. 얘네들은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해진. 친해지네요. 발표해서 친해진 애들이요. 아, <목소리> 자, 승 누구야? 너. ᄃ 그 ᄃ ᄃ ᄃ ᄃ ᄃ 나야 <목소리도> 야, 바닷가 대박이다 진짜 안녕하세요. 뭐세요식 먹으러 어내우까 저 여기 인터뷰 나왔는데요 네. 어디서 오셨다고요? 네, 미얀마에서 왔어요 아 미얀마요? 오래 사셨나봐요 86년 86년? 네. 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가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었다 한 바다 아겠습니까 짜구요! 어디가? 여러 반갑습니다. 허니의 일상에 나오고 갑니다. 저희가 이번 여행에 몰래카메라를 위해 저희가 3주간 진홍이를 속여왔습니다. 어, 4천만 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가짜로. 진홍이가 지금 제가 4천만 원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진짜예요. 진짜 믿고 있어요 너무 신뢰해가지고 여러분 <목소리> 저희는 지금 장보러 갑니다 어제밤에 저희가 급하게 게 와가지고 장을 못 보고 와가지고 장 보고 와서 씻으려고 저희는 이 페인으로 가고 있어요 아아... No. <목소리> 아... <목소리> 와... 야 점심시간 막 시작했어 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파티네라 파자오 신기록자오신기록찍기자오신기록찍기자오신기록자첫 번째 주자최진출치 <웃음> <웃음> 고기 안는데 어, 저희는 1시간을 기다려서 마트에 들어왔는데 꼭 여기에는 저희에게 살수 있는 고기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어, 다시 차를 타고 또 떠나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여행이죠 그쵸? 네,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웃음> 저는 이제 머리를 다 말려주면 이런 머리가 돼요. 마, 마. 마, 제발 떠나지 마. 오, 오. 안녕하세요. 다시 아,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오, 말하는 대로.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시? 순간 포착. 아, 월세를 1,200만 원 주고서 네. 1년에 두 번만 온다는 월세방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있어서 왔는데. 아, 네. 그 사람이요. 친구가 네. 이렇게 아, 친구도 부르고 친구인가요? 이 친구도 연봉이 22억이라던데 이게 돈을 잘 벌게 된비결이 어떤가요? 그렇죠 그냥 입이라고나 할까? 입? 제 입으로 아 돈을 벌었죠 사기꾼이라는 거죠? 때론 할줄않는아 <웃음> <웃음> <웃음> 아. Yo yo c h i n a s e yo yo o en g y y o e r y e o yo, o g o o yo h o o o o 자, 저희는 고깃집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그 노년 직원분께서 추천해 주신 고깃집으로 왔어요. 올라가지, 예, 그렇죠. 올라가서 할래. 원래 고기는 무살이가 삼겹살이야. 그렇지, 맞지. 아주 정확하게 알지. 음. 다른 거할 필요가 없어. 오, 오 어? 약간 길이 아니야? 그렇지. 오, 어울려. 오호 라면에 소질 있을지 모르겠어. 나 맡기는 게 불안해. 원래 이렇게 찍는 게 맞아요. 아 지금 뭐 먹을래? 버섯 먹을래? 아니 다 버섯 안 좋아. 야 형님 버섯 사자. 지금 버섯, 깻잎, 상추, 밥, 라면 여섯 개, 고기 샀고. 오늘 음. 저희가 음. 이박을 좀 다른 게 게실로 예약을 했어요. 좀더 재미난 여행을 위해 이제 새로운 방으로 한번. 너무 배고파서 지금 조식 먹고 아무 돈 먹기 때문에 가자마자 4시부터 고기를 꼭 먹을 겁니다 한번 이동해보겠습니다 안녕 <웃음> 이틀차 저희의 숙소입니다 따라라라라 네. 음, 따라라라라 어, 그러니까 네. 아, 확인 확인 이야 네. 네. <웃음> 야, <웃음> 야. 야 근데 왜 이렇게 바다 냄 바다에서 맛있는 냄새 가나냐 올라와서 야 사실 칼질잘 못해요 우리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아문어스케 같다 진짜 기가 막히게 끓였다 와 맛있게 잘 먹고 와네 알겠습니다 엄마 그래 네 엄마 사랑해요 이야, 짱이다 난 누가 다 와가지고 자들어 먹자 자잠 소리 끄자 오늘, 오늘 마무리를 좀잘필요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성규 지농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2박 3일로 이렇게 멀리 여행을 처음으로 왔는데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리고 양면 머리다 두는가 기술이 뭐 어때요 형주 퍼펙트 하네 퍼펙트 하네 오늘 하루도 퍼펙트 하네 진웅아 오늘 하루 어때 퍼펙트하다 어 저희는 이제 씻고 오늘 하루도 얼른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아뇽 오늘은 새로운 스케줄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스케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응. 얼른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